대만 둘째날이야 첫째날 어땠어? 멋지네 진짜 재미어 맛있어? 냠냠냠냠냠냠냠 오늘 마늘이랑 꼭 같이 먹어야 돼요 <웃음> 잘 먹어 아이고 이뻐 이렇게 네 이거 음 맛있다 맛있는 거 많네 노은아 오늘, <목소리> 오늘 대만 둘째날이야 첫째날 어땠어? 멋지네 진짜 재미어 오늘 S4 2티가 있어가지고 투어 신청을 해서 버스로 투어를 하서버어요 투어를 하펜서치를칠해봤에소서이시다동안치 서서 4 서서 4시 서서 4시간 동안에 에 서서 4시간 동안에 서서 4시간 동안아 서서 4시간 동안에 서서 4안에 마늘이랑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아이고, 잘, 먹어. <웃음> 잘 먹어 아이고 이뻐 음. 레몬 주스 죄색우하늘날아가 거야? 응 어, 뭐야 우가는이게 <웃음> 그지, 다혜주님이 이걸 다 사오셨어요. 엄청 크네, 이 음, 맛있는 거 많네. 그러고 지금 2주째 머리밖에 안 그러니까. 이쪽이야? 포토전이? 여기 진짜 많 근데 여기는... 가자. 이쪽로 올라가면 뭐야? <웃음> 네, <감사합니다. 세세>. 나 <웃음> <웃음> <오, 웃음> 옳지. 다.